내가 쥐새끼 때문에 고생한 설 본다 우리집 겸수라고 있는데 그 새끼가 진짜 대박이었어 아버지가 쓰러지고 집에 나랑 동생만 둘이서 생활을 했지 집엔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주방에서 달두닥 소리가 나는 거야 싶어 우리집에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주방을 보니 신기하게 아무도 없는 거야 원래 우리집이 귀신 나오는 집으로 유명했거든 근데 귀신이 네비를 만지는 없고 싶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있었는데 냄비 뒤에 쥐새끼 한 마리가 나를 노려보고 있더라고 이 새끼는 내가 조져야겠다 싶어서 막대기를 가져왔어 근데 이 새끼가 사라졌지 뭐야 그래서 고민을 했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일단 끈끈이부터 사야겠다 싶어서 다이소를 갔어 다이소를 갔더니만 쥐끈끈이가 다양하게 있더라고 근데 다이소는 역시 다이소야 끈끈이 접착력이 딱 천원짜리더라고. 끈끈이를 집 구성에 설치를 했는데 경수 쥐새끼가 끈끈이의 발자국만 남기고 떠났더라고. 결국 나는 철물점에 가서 더 강력한 끈끈이는 엄다 찾아왔지. 결국 접착력이 아주 기깔나고 코가 막히는 아이템을 득템하게 되었지. 경수 새끼 오늘이 재산날이다 하며 물놀아라 집에 끈끈이를 가져갔는데 역시나 주방에서 끈끈이에 잔뜩 묻은 경수가날 쓸려 보는 거야. 넌 뒤덧다 싶어서 경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뒤덧을 설치했지. 경수가 좋아하는 음식은 땅콩샌드래 그래서 땅콩샌드도 마지막 반찬으로 끈끈이에 올려놨지 다음 날 아침 경수가 삐삐 대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쥐를 잡았다는 그 희열감이 아주 삐리리빵빵꽁꽁 기분이 좋았어 근데 문제는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지 존나 징그러워서 죽이지도 못하고 한 시간 동안 돌싸움만 하다가 결국 일주일 동안 주방에 끈끈이가 붙은 채로 나랑 아침마다 인사하고 밤에는 경수랑 굿나잇 인사를 하고 자서 결국 일주일 뒤에 경수가 뒤지더라 아주 끔찍해서 근데 경수 뒤지고 얼마 뒤에 또 다른 경수가 나오더라 쥐새끼를 잡았지만 죽이지도 못하고 일주일간 동거를 한 놈은 나밖에 없을 거야. 사실 경수를 죽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다들 리뷰가 끈끈이가 직방이라고 해서 끈끈이로 쥐를 잡았더니만 쥐는 뒤지지 않고 끈끈이에서 붙어서 생활하더라고. 내가 마음이 좀 약해서 매번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과자를 조금씩 줬거든. 왜냐면 그 새끼를 하루 이틀 보니까 정이 드는 거야. 정이 참 무섭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느꼈지. 하지만 우린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밥을 챙겨주고 알아서 뒤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생각을 했지 근데 예상밖에 결과가 나온 거야 18 내가 끈끈이의 땅콩샌들을 살포시 올려놨는데 경수 새끼가 배가 고팠는지 처먹으려고 고개를 내리는 순간 끈끈이의 입이 붙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나를 반겼지 대가리가 끈끈이에 붙으니까 더 극혐인 거야 근데 이 새끼 대가리는 끈끈이 잡 붙어서 목을 무숨지기지만 눈동자는 살바라게 움직이는 거야. 나를 쳐다보며 뭘봐십세끼야 얼른 꺼내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너무 무섭고 경수도 불쌍해서 노래를 불러주었지. 백빛빛 안녕하세요 너는 황천길이에요라는 노래를 불렀던 거야.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고 자는 눈 같다고 하더라. 딩동댕.